주간 샤워펑 오늘도 별로 샤워펑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어요 아니면 실적이 나오고 해야지 뉴스가 있는데 별로 없어요 오늘도 좀 다른 얘기들을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샤워펑 보다는 이 제목은 주간 샤워펑인데 아니 이제 다른 얘기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웃음> 아니 락업 관련해서 그 얘기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차트를 좀 볼게요 이때 리오토 차트인데 23일날 락업을 했잖아요 락업 해제를 했는데 그 다음 거래일 25일날 7% 정도 하락했어요 리오토가, 이때 하락은 하긴 했는데, 아, 61선, 61선은 조금 지켜주는 모양이거든요? 이 락업 해제 후에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요거 봐서는 리오토도 지금 락업이 끝났어도 61선은 지켜주니까, 아, 샤오펑도 그냥, 저는, 아, 요렇게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아, 팔기도 귀찮아요. 저는 그냥 가져가 볼까 해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요게, 만약에 리오토가 한 61선 요거 지켜준다 하면은, 샤오펑도 그냥 가져가 볼까 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샤오펑 관련 뉴스를 하나 볼게요. 위라이드라고 중국 회사인데 스타트업이에요. 자율주행 스타트업. 얘도 알리바바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샤오펑이랑 왜 관련 있냐면, 샤오펑이 얼마 전에도 이 회사에다가 투자금을 넣었어요. 얘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위라이드가 익스팬드 서비스. 서비스를 지금 중국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계속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얘는 택시, 미니버스 이런거 중심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광저우에다가 서비스를 지금 확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밑에 사진 보면은 이 위라이드도 에이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리바바 거를 쓰고 있어요 샤오펑이랑 똑같이 근데 이 샤오펑이 위라이드에다가 왜 투자금을 넣었는지 뭐 자회사로 만들건지 아니면 은뭐 어떻게 할건지 그것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샤오펑과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제가 진행사항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샤오펑이 뉴스는 다들 보셨겠지만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1월달에 118% 딜리버리 증가했어요. 그거 그 동영상에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샤오펑이보고 말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동영상에서 매일 얘기했던 그 노르웨이 118% 증가했어요. 딜리버리. 전기차 밸류체인 니스 좀 보고 갈게요. 선도지능장비 타이거 ETF 대표종목 중에 하나죠. 실적낙관론 우세.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닝더스다이 CATL이 290억 위안? 이 정도 지금 라인증설에 나섰어요. 요거 때문에 선도지능장비가 이닝더스다이에 그 공급을 해주는 업체니까 얘네 같이 둘이 지금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대규모 생산 증대 프로젝트를 결정하면서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 익이 향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강봉 리튬 이거 지난 동영상에서 강봉 리튬 실적 전망치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 됐어요 더더 실적이 더잘 나올 것이다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새로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랑 뭐 배터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변동성이 지금 엄청 심하거든요 뭐 느끼셨겠지만 EV 업계 두고 엇갈린 시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본토, 본토 펀드들은 지금 대규모로 매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네들은 연초부터 그 작년부터 매집을 시작한 애들이라 지금 차익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외국인이 외국인이 지금 본토 펀드들이 나간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백가 메꾸고 있다. 조금 변동성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양이니까 당분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테크 쪽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항생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콰이쇼. 콰이쇼 오늘 IPO 해서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지금 시총을 보면 은 시총을 보면 1280이에요. 1280 빌리언. 근데 지금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5600이고 텐센트 7200. 그리고 메이투 메이투한 2400 인데 이 다음이에요 지금 거의 탑5 안에 들어갔죠 상장 하자마자 그러면은 이콰이쇼가 아직 그 항생 테크지수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금방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항생 테크지수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탑5 탑5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 얘가 들어가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항생 테크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IPO 원래 공모 가격에 지금 3배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래 시작하자마자 지금 장외에서 첫날부터 3배가 폭등했다고 하대요. 3배. 그러면 은 만약에 이 콰이쇼가 항생 테크 지수에 들어간 다음에 얘 버블이 IPO 버블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항생 테크 지수도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알리바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엔트그룹이 금융당국이랑 리치드 딜, 완전히 합의에 도달한 뉴스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가 주가가 모멘텀이 완전히 붙었죠. 지금 안 그래도 쭉쭉 빠져있는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데. 그렇죠? 엔트그룹이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홀딩컴퍼니. 근데 이거는 지주회사 설립하기로 한 거는 조금 된 얘기예요. 설립하기로 결정한 거는 뭐 벌써 한두 달된 얘기 같은데. 합의에 도달했다. 이 뉴스가 결정적이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쟁점사항은 그거죠. 이 엔트그룹이 그래서 다시 상장을 할 거냐. 다시 IPO를 할수 있는 거냐. 그게 지금 쟁점사항이잖아요. 그 기사를 하나 볼게요. 1월 26일자 기사 하나 볼게요. 저는 이전에 먼저 한번 봤는데 그 중국 중앙은행 거버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힌트를 줬다. 힌트를 줬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엔트그룹 IPO를 해주겠다. 이렇게 힌트를 줬다고 기사가 돼있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거버너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밑에 기사 내용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거버너가 이분이죠이분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팡! 팡이분이죠그 IPO를 시켜줄 건데 엔트그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규정 환경에 맞춰서 응답하느냐? 요거에 달려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웃음> 니네 얼마나 시키는 대로 빨리 하는지 두고 볼게. 그거 봐서 IPO 시켜줄게. 요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빨리 될 수도 있고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대감은 일단 기대감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관련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알리바바 소문에 유의해라 이런 제목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같이 내용 한번 볼게요 밑에. 밑에 내용 보면은 제가 먼저 봤는데 이 마윈이 살아있다 그 뉴스가 떴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다. 마윈은 전재산을 잃고 지금 막 거지처럼 살고 있다. 이런 뉴스, 이런 찌라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이게 마윈이 아니냐. 지금 전재산을 몰수를 당했다. <웃음>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루머가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얼핏 보면은 마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에요 이 마윈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런 찌라시를 조, 조심하라 조심하라 <웃음> 저도, 저도 얼핏 보고 이거 마윈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진짜 이런 찌라시 조심하라고 <웃음> 뉴스가 떠 있네요 그리고 기아차 애플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어 조금 임박했어요 임박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지는 게 있는데 1월 27일 날 이때 기아차 공시내용 보면은 IR, 기업 설명회 때, 이때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참가 대상자 보면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관투자자, 그리고 언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IR을 또 해요. IR을 또 해요. 근데 여기 참가 대상자 보면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언론사가 없어요. 언론사가. 그쵸? 이, 여기, 언론사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이 IR은. 그렇죠. 아, 이걸 보고서는, 이거. <웃음> 이게 언론이 곧 개미니까 언론화는 일단 퍼뜨리지 않겠다 기관에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 아 이거지 않을 그냥 추측이 추측 추, 그냥 그냥 추측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측을 덧 붙이자면은 이 손예진이랑 손예진 손예진이랑 선빈 이두 분도 그렇게 열애설을 계속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그쵸 미국에서 둘이 막 데이트하는 장면도 파파라치가 찍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걸렸단 말이죠. 이 조사하면 다 나와. 이 조사하면 다 나와. 어차피 걸리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아무튼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좀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기아차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메인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기사 하나를 먼저 볼게요. 한국 항공우주 주가 연일 급등. 오늘 한국장 하락장이었는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세트레가이는 뭐 9% 가까이 폭등했더라고요. 세트레가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아크펀드도 3월달에 우주펀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우주랑 방위산업 이쪽이.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이 섹터가 전기차보다 지금 더 핫한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냐 주가가. 이 기사 내용 보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우주군 전폭 지지. 이렇게 기사가 써있네요 한국도 항공우주 그렇죠 뉴스페이스 tf 전일출범 이렇게 써있네요 이 바이든 도 관련 기사 하나 볼 건데 그 우주군 우주군을 원래 하던 대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더 지금 지지를 하고 전폭적으로 투자도 늘릴 예정인가봐요 그 기사를 하나 볼게요 오늘 날짜 기사를 볼게요 바이든이 미국 우주군 요거는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은 원래 도날드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롤링백, 다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군, 우주 방위군은 원래 도날드 트럼프가 했던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돌리지 않고 그만큼 지금 이쪽에다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넣겠다는 거죠. 바이든도. 그렇죠?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내용인데 이 우주산업이 결국에는 돈이 될 거냐. 이 펀드가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냐. 저희는 주식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내년에 달나라에 여행을 갈 거고 내후년에 화성에 이주를 할 거고 이런 어쨌든 주식시장이 디즈니랜드는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이 올라갈 건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기사를 먼저 하나 볼게요. 미스페이스X 성공의 중러 견제. 삼국 우주 경쟁 본격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우주경쟁 본격화, 테크전쟁, 그리고 서로 어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련이랑 미국의 달 표면에 누가 먼저 도착할 거냐 그런 자존심 싸움들, 서로 견제하는 것들 만약에 미사일 하나 쏠 때마다 계속 서로 미중 관계가 그런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그리고 테크전쟁으로 번지면서 미사일 하나 쏠 때마다 이 펀드들이 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읽어볼 건데 빌딩 퍼스트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정거장을 첫 번째로 중국 혼자서 지금 건설을 할 계획이에요. 올해, 올해. 그리고 40개의 로켓을 발사하겠다. 올해만 40개, 그렇죠? 그리고 퍼스트 미션, 화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 화성 가려고 해요, 중국은. 요 정책자금들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책자금들이 이쪽 섹터로 흘러들어가면서 관련된 기업들 수익성이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 제외하더라도 지금 정책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이 섹터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들썩거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아크펀드도 우주 그 ETF를 출시를 하면은 저도 여기에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좀 그래. 저는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조금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펀드가 출시되고 이러면 그때 조금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